안녕하세요 히큰세상 히큰타로입니다 <웃음> 우리 가, 우리 여러분들은 내가 봤을 적에 금전도 그다 관심이 없고 뉴패도 음, 관심이 없는 사람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음,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재외바라기? 가 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음, 왜뉴패 관심이 없어요? 음, 좀 새로운 사람을 갖다가 사귀어 보고 싶은 마음이 없나? 음, 재회를 갖다가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후폭풍이 왔는지 그것도 되게 궁금해.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재회를 갖다가 원한다면 은 문제점을 갖다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그래서 오늘의 주제예요. 재해를 막는 가장 큰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너와 나의, 어, 연결고리를 방해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너를 기다리는데, 너는, 그렇, 어, 그런 거지. 그러한 우리 재해를 갖다 방해하는 어떠한 요소, 원인들을 해결할 마음이 그 사람한테 있을까? 어, 키를 그 사람한테 잡은 거겠죠? 내가 기다리고 있다면. 음, 의뢰사은 항상 괴로운 것이오. 음. 자, 그래서 카드를 골라놨어요.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다 고르셨나요? 다 고르셨다면 1번 카드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맞는 가장 큰 원인 그 사람에게 음, 그런 원인을 해결할 마음이 있을까요? 라고 본다면 은 음, 마음은 있을 것 같아요 음, 마음은 있을 것 같지만 음, 이 사람 왜 이래요? 음, 왜 이렇게 엉덩이가 무겁지? 음, 일만 하고 앉아있네? 이게 여러분 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이게 뭐 카드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냥 미친 듯이 일만 하는 것 같아요 뭐 미친 듯이 까지는 아니고 암튼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은이 상황을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만한 어떤 그 용기도 별로 없는 것 같아 용기 라고 하면 그렇고 어떠한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신감? 음,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있다. 왜 그럴까요? 왜이 사람이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있지? 이유를 알지 못하겠네. 어디 한번 봅시다. 음, 무엇 때문인지. 이게요. 그래 제외라는 게요 한 사람만 원하는 사람 되는 게 아니거든 음, 이게 가슴속 깊이 어떠한 응어리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어, 풀리지 않는 뭔가 해소되지 않는 뭔가가 있다란 말이야 그것이 무엇이냐 라는 거지 음, 이 사람은 그 풀리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의문점을 가진 채 일만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풀지 못하냐 라고 한다면 자기 착각이 좀 있어 음. 이게 그렇잖아.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대화로 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 자기가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을 갖다가 두고서 일정 시간이 지나야 스스로 푸는 타입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막 그렇게 대단한 것까지는 아니고, 이게 지금 그 헤어진 시기? 아니면 그 냉전의 시기가 얼마나 된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그냥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 같아. 음,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 같고, 이 사람이 제외할 마음이 있냐, 없냐라고 본다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이 간절하다라고는, 음, 저기, 말, 생각되지는 않아. 어, 왜 그것이 간절하지 않냐라고 한다면, 자신감이 없다? 어, 내가 자라낼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지금 일만 하고 있는 것 같아 어디 파묻혀 가지고 음, 그래도 이게 좀 굉장히 건전하지 않나요 막 술로 푸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그 바람으로 바람이라고 볼수 없지 헤어졌는데 음.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것 같아 에라 모르겠다 아 사랑이고 나발이고 잠시 접어두고 일이나 하자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떤 제우스 추어를 보내긴 했을 것 같아 어, 안 보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그런데 가도 완전히 간게 아니고 와도 와, 완전히 온게 아니다라는 거지 앉을 건지, 설 건지, 애매모호하지 않겠나, 라는 거예요. 음. 근데 왜 그런가요? 라고 하면 아직은 모르지. 어, 이 사람이 어쩌면 뒤끝이 조금 길 수도 있어. 어. 뭐, 뭐한게 삐지면은 그걸 갖다가, 어, 아까도 그랬잖아요. 대화로 풀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자기 혼자서 스스로 마음속으로 자기 마음대로 계속 꼬리를, 어, 그, 저기, 막. 그, 뭐, 새끼줄을 꽈, 어, 계속 꽈, 자기 혼자 빌빌빌빌. 그래갖고 일을 갖다가 더 어렵게 만들고, 자기가 꼰 새끼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자기도 그것이 혼자서, 어, 그것도 스트레스다, 라는 거예요. 여기 혹시, 음, 혹시, 이 사람도 이 사람이지만, 여러분도 혹시 좀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제가 객관적으로 놓을게요. 왜냐면 이거는 진단하는 거잖아. 재를 원한다면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이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만만치 않게 아프게 한거 아니에요? 어 그런 거 같아 여기는.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신감이 떨어지지. 음 여러분하고 있을 적에 이사 뭐 여러분도 뭐 그렇지. 저도 힘들었어요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도 힘들었대요. 응. 음. 그러니까 이게 말은 내가 솔직히 여러분들 편인 거 아시죠? 될수 있으면은 어이 카드를 뽑은 사람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 주인공을 위주로해서 저는 리드를 하기 때문에 항상 대체적으로 그 놈은 나쁜 놈이야. <웃음> 만약에 남자가 뽑았다면 그녀는 나쁜 년인 거지. 그렇지만 여기서 공평하게 한번 봅시다. 이 사람도 지금요 만만치 않게 괴로워요. 음. 어쩌면은 이 사람의 한이 사람이 여러분한테게 잘못을 했다라고 치자고 여러분도 만만치 않게 공격을 한게 아닌가? 선생님 그 인간이요 맨날 어 저기 막그 인간은요 그게 없어요 뭔가 좋으면은 그막 그거 있잖아 그 우리가 계란을 먹을 때 노란자를 아끼잖아요 어 걔는요 나를 아끼지 않아요 뭐 그냥 그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막 너무 그냥 뭐뭐 뭐 흰자든 노른자든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 사람의 성격이고 그이 사람이 표현을 갖다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라고 해 가지고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았다 라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라는 거죠 이 사람도요 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놓고 가기는 했어요 놓고 가기는 했지만 자기 딴에는 어, 그래 아 진짜 속 편하다 그래 끝내 하고 마음속으로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막 거기서 떠나가지 못한다 음 지금 그 이별의 상황에서 완전한 이별도 맺지 못하고 이 사람 역시 떠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음, 그게 뭘까요? 그럼, 뭐긴 뭐야. 살 섞은 정이지. 여러분, 이 사랑보다 더한 게 정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남자하고 여자가 서로 다른 배에서 태어났잖아. 부모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데서 태어났지만, 이살 섞은 정을 무시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부부는 무촌이라라고 하잖아요. 나를 낳아준 부모, 그리고 형제에는 촌수가 있잖아. 부모하고는 1촌, 형제하고는 2촌이야. 그렇지만, 부부는 무촌이다라는 거지. 저 부부 아닌데요라고 한다면 일단 살을 섞었으면 촌수는 없어요. 촌수의 개념을 갖다가 내려놔야 돼. 그러기 때문에 더 가까운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쓰려 음, 잊혀질 때는 여러분만 쓰린 게 아니다라는 거. 이게 정상적인 경우를 말한 거지. 이 사람이 쌍또라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요. 이 사람도 지금 굉장히 아픔과 고통을 갖다가 인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인내만 해 인내한다고 되는 게 아닐진데? 그렇잖아요. 인내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해결할 생각을 해요.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아. 어. 왜요? 라고 한다면 두려워요. 그게. 어. 재배, 그러니까 떠나가는 것도 두렵고 가까워지는 것도 두렵고 그런 마음 속으로 이 사람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아닌가? 음 그렇다 봐요. 그 여러분 마음도 같지 않나요? 음, 둘이 사랑했는데 이게 어떻게 혼자만의 마음이겠냐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한다면 은 나는 솔직히 대화를 권해요. 음 이런 경우는 대화를 권해요. 왜냐하면 어, 이 사람만 잘못했다고 라볼 수는 없어요. 이 사람만 잘못했다 볼 수는 없다 라고 봐. 그것이 인간관계든 인간관계든 아니면 금전문제든 뭐그 뭐지 사랑오 뭐, 그런 거 있잖아. 음. 하여간 좀 봐야겠다 싶어.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라고 한다면은요. 균형을 맞춰라 라고 나와요. 어. 상대방만 너무 잘못했다고 몰아가지 말고 음, 나, 나, 내가 너무 잘했다라고도 생각하지 말고, 서로 어떤 테이블에, 협상 테이블에다 놓고서, 서로를 갖다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맞춰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음,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요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냐 보기도 조금 살짝 애매해요. 음,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분을, 여러분을 아끼지 않았냐? 라고, 그것도 애매해요. 음. 어떻게 보면은요. 여기는 그 사람이 바람을 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바람을 폈을 수도 있어요. 음. 아니면은 다른 사람한테 어그 그거 있잖아. 좀 나는 특별하게 대해야 되는데 어 뭐, 거의 차별이 없었다 그래야 되나? 어,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아니에요, 라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아니다, 라면 여러분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요, 여기는요, 박빙이라고, 라고 봐. 음. 네, 그, 그런 있잖아 친구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 연인한테 약간 소홀해졌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게 어, 그게 이 사람만 그랬냐라고 본다면 그것도 아니지 싶어요. 음그 사람이 먼저 그랬어요라고 말하고 싶으신 분도 있어요. 그렇다 할, 그렇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면은요 나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했잖아. 이거 쌍방이 막 어, 쌍방이 서로를 아프게 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요. 은이 카드에서 보면요. 이 사람도 아프다라고 나와요. 음. 그게 훅폭풍이냐라고 본다면은 훅폭풍도 어, 훅폭풍이고 어쩌면은 음, 이게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어, 다른 사람을 갖다가 품이 안아서 여러분이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품, 한 품이 안아서 이 사람을 갖다가 아프게 했을 수도 있다는 라 거지 음. 그런데 그런 거예요 이것이 과연 그 사람을 진짜 아는 게 맞냐 어, 다른 사람을 아는 게 맞냐 어쩌면 은 여러분들의 상상 어, 아니면 상대방의 상상으로 인해서 잊지도 않은 일들이 어, 눈덩이처럼 커진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잘못을 갖다가 인정하기는 쉽지는 않은 거예요 어, 왜 그러냐면 내가 잘못했다라고 되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 나중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그때도 네가 그랬잖아 라는 하나의 족쇄를 차고 가야 되는 거거든 왜냐하면은요 남녀간의 사이도 어떻게 보면은 가불관계일 수도 있어 내가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갖다가 점령해야 되는 뭐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진정으로 헤어지고 싶지 않다면은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잘못을 갖다가 음, 내가 너를 갖다가 너무 쥐잡듯이 그땐 잡았어 음, 그래서 음, 우리가 좀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아쉬운 상태로 어, 진짜 진짜 한 쌍의 아름다운 커플이 될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여기는요. 음. 그런데 서로의 마음을 갖다가 너무 몰랐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꼭 바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타인과 나를 갖다가 크게 구분짓지 않은 어, 서운함이 있어서 그 서운함이 오해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아는 게 아닌데 내 상상 속에서 너는 아는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네가 다른 사람하고 어울려서 너무 잘 놀아. 아주 흥겁게 놀아. 야 어떻게 술 취했다고 아무 사람한테나 안기니 그런 거잖아요. 나는 그걔 뭐, 남사친이야 걔 여사친이야 그럴 수도 있는데 남사친은 뭐안 달았냐? 어. 달고 나온 거 맞잖아요. 걔는 남자 아니냐? 뭐 이런 게 되고 걔는 여자 아니냐? 이런 게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지. 음, 여기는요. 오해를 갖다가 풀어야 되는데 더 꼈다라는 거야. 새끼줄 꼬듯이. 너무 벨벨벨벨 꼬여가지고 그걸 갖다가 누가 먼저 선뜻 인정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일이나 하자.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지. 그럼 어떡하나요? 라고 한다면은 서로에게 아직까지는 미련이 좀 남아있다라고 봐요. 완전히 끝난 것 같지는 않아. 완전, 만약에 여기서 이 오해를 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완전히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연이 남아, 남아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난 솔직히 잘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음, 선생님, 100%에요? 그 인간이 바람폈어요? 라고 하는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사람을 못 믿는다면 음,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거지 음, 이 사람은요 굉장히 우울해요 우울하고요 슬퍼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은 글쎄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지 진짜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너를 잃어서 내가 너를 사랑하면서도 해, 어, 이렇게밖에 될수 없는 현실이 싫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도 너는 나를 용서 안 해주겠지라는 어떤 자기 착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대화는 해봐야 되지 않은 건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음 그래야지 미련이 남지, 않, 후회가 남지 않지. 이 사람도요, 재회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도 이 사람도 힘들어요. 어, 쉬운 일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대화의 엄두를 아예 못 내고 있어요. 거기 근처도 못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서로 오해만 깊어지고 있지 않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하는 행동에, 하는 행동에서, 거 봐. 저 인간은, 어, 저 인간은 반성의 1도 안에 그럴 수 있어. 그러니 내가, 어, 이렇게밖에 행동 수 없는 거야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음. 만약에 아, 저는 해결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면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면 되지만 해결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그 해결의 어, 그 대화의 과정에서 그 대화가 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러 차례는 시도해 볼수 있어요 한 번은 인정 없다 아, 저한번 해봤어요 하지 말고 그래도 내가 할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고 안 되면 그때는 어, 너하고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야지 한두 번 해보고 그냥 여기서 보면은 진실하게 해봤다는 마음은 없어 어 진짜 간절하게 대화를 해본 그 느낌이 하나도 안 나요 음. 왜냐하면 자기 감정이 서로 우선이 아닌가? 난 그렇게 보이는데? 음. 간절하다라고 한다면요. 이게 아무리 주운 곳으로 써진 이별이다 할지라도 돌릴 수 있어요. 그러나 간절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은 이런 식으로 음소거가 돼서 흘러가지 않겠나? 왜? 나만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니라 상대방도 그래. 여러분도 이 사람의 반응을 보고서 하고 싶은 거잖아. 이 사람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지 않나?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어도 내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구나 라면 합의점을 찾겠지 그렇지만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런데 뭐하아 내가 아니어도 된다는 뜻인데 넣어야지만 된다는 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뉴패 다른 누, 누, 누구의 뉴패를 만난다 할지라도 이 고리를 갖다가 완전히 해결하지 않으면 은 항상 응가하고 안 닦은 찜찜함 있잖아요. 제대로 안 닦으면 찜찜하잖아. 그런 기분이 계속 남아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만약에 재회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한다면 은이 사람의 어, 그, 반응이 부정적이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나이스 추라이에는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야 미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이 인연이 고리가 이게 살짝 남아있거든요? 이게 계속 남은 상태로는 다른 새 여인을 만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올인하기가 힘들어. 왜 그러냐라면 항상 이런 마음들이 계속 깔려있거든. 음. 그리고 이 사람이 또 각, 또 연락이 올 수도 있고, 그것이 꼭 제외하고 싶어서가 아니라예정에 남아있어서 연락이 오게 되면 여러분이 또 마음이 흔들리고 그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다시 만나게 될지 다시 안 만나게 될지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진실한 대화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답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쉽지만은 않아요. 여기 나인소드가 나왔어요. 음, 나인소드가 나왔다는 건 일이 꼬이고 스트레스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렇,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이 사람과의 매듭은 지어야 지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부정적인 방향이든 긍정적인 방향이든. 자 여기는요. 제가 이렇게 끝내면 안될것 같아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천사님 카드를 갖다가 한번 뽑아보고서 왜냐면이 대화라는 게 그대요. 잘못 대화하면 이게 안하니만 못하잖아. 한번 천사님의 생각을 알아볼까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천사님아, 천사님아, 내가 이 사람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는 게 좋은 거, 좋을까요? 대화, 진지한 대화를 한번 나눠볼까요? 진지한 대화를 나눠볼까요? 하지 말래. <웃음> 그럼 그냥 찜찜한 채로 가라는 건가? 어, 그냥, 그냥 찜찜한 채로, 그냥 여기서 돌아설까요? 원인 같은 거 알아보지 말까요? 원인 같은 거 알아보지 말까요 원인 같은 거 알아보지 말까요 어. 다른, 그, 주변에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조언을 한번 구해보세요. 음, 조언을 구해보고, 그때 가서 한번또 생각을 해보지. 선생님, 조언을 구할 데가 없어요? 라고 한다면은요, 저, 저기, 막, 라이브 할 때, 그때 한번 저한테 물어봐요. 왜냐면 이게 카드가 다 다르잖아. 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뽑았는데, 이게 제네랄인데, 뭐, 여기다가 내가 무슨 조언을 해줄 수 있겠어? 아니,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전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회를 막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제어 원인을 해결할 마음이 그 사람한테 있을지 어디 한번 봅시다. 여기는 음, 있을 수도 있겠다. 어디 봅시다. 음, 있을 수 있겠... 여기는요, 인간관계를 갖다가 회복하려고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이번 카드는 어디 봅시다? 음, 그럴 것 같은데. 이번 카드는 괜찮네 음 그래야지 맨날 나쁜 것만 나오면 그래 어. 근데 솔직히 만약 세상에 마냥 좋은 일도 없고 마냥 나쁜 일도 없어요 음. 원래 저기 막 점프 뛸때 주저 앉잖아 살짝 주저 앉아서 점프를 뛰지 선체로 점프 뛰면은 높게 뛸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사랑도 이렇게 우여곡절을 맞으면서 커 나가는게 아닌가 어디 봅시다 여기는 이 저기 막 공식 커플이었어요 응? 그런거 같은데 어, 공식 커플이고 친구들도 알고 어쩌면은 직장 동료 어, 직장 뭐 사내 커플 아니면 뭐 CC 어, 그런 것도있지 않겠는가 라는 거죠 어. 이 사람 잘나가요? 어, 그럴 것 같은데 음. 어, 이 사람은 남자 완전 남잔데 뭐 이, 이게요 그래 잘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 아, 하... 내 너무 잘 나가서 문제야. <웃음> 본인도 알아요 자기가 너무 잘 나가서 문제라는 게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 좀그 인간미는 조금 떨어져 뭐 ai 같지 기계적이고 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자기의 단점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알고 고치고 싶어 하는 경향은 없지는 않아요 이렇게 철이 들어가는 거지 사람도요 인격이 뭐. 그 성품은 어려서부터 나오지만 그그 그중에서도 그 자기에 잠재되어 있는 좋은 성품은요 갖고는 거예요. 이 사람도 고칠 의향은 있다라고 봐요. 음, 고칠 그 저기 막 자기가 안 좋은 건 덜어낼 건 덜어내고 또또 또 좋은 거는 또 그걸 업, 어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럴 것 같은데. 여기는 연락이 올것 같아요. 음, 이 사람은 막 지질나게 하지는 않아. 만약에 이 사람이 잘못을 했다면 여러분한테 연락이 올것 같아요. 뭐 잘못했다 용서해줘 뭐 그런 식으로는 오지는 않을 것 같아. 음,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나도 그렇잖아. 서먹서먹하잖아, 뻘쭘하잖아, 그치나요? 내가 뭐 무릎 꿇고 자기가 잘못했어 뭐 이렇게, 이렇게 할 사람은 아니지 않나? 음, 뻘쭘하지. 뭐해? 뭐이런다던가 나올래 나 나뭐 이런다던가 뭐 그렇지 그게 뭐야 미안하다는 뜻이지 꼭 무릎을 남자 무릎 꿇려서 뭐하게 난 솔직해요 내 남자 기죽이는 것도 싫어 뭐 엽기적인 그녀에서 보면 막내 남자 내 남자는 아니지 막 딱히 때리고 막 황당한 거 시키잖아요 나는 그런 거는 그래 내 남자가 아니어도 그거는 못할 거 같아 무튼뭐 사육당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널려 있으니까 그거야 뭐 개취지 아니 그렇습니까 음 그렇다라고 봐요 여기는 어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그게 무슨 뜻이냐라면 이 사람의 이런 성격을 갖다가 고쳐나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또그 고쳐나가면서 또 힘든 일도 있고 뭐어떻고저떻고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요 음, 조금, 그치, 여러분들하고 잘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음, 이미 한번 헤어졌어요? 선생님, 노력은 무슨 개뿔, 저기, 막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랬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어, 근데 뭐, 그래, 저, 그 사람 너무 성격 어렵고요. 맞춰주려야 맞춰줄 수가 없어요. 음, 뭐, 대화도 안 되고, 그냥, 뭐, 자기가 뭐, 나를 따르라는데, 요즘 시대에 무슨 나를 따르라해요 라고 그러실 수도 있어. 어, 너무 성격이 세기는, 맞, 세기는 세요. 잘났잖아, 일단. 음, 잘라. 머리도 똑똑해. 음, 머리 똑똑하고요. 어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게 뭐 인간미가 조금 떨어지는 건 없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라고 카드상에서는 안 나와요. 어, 조금 힘든다 캐릭터가 조금 그 부드럽지는 않다라고는 나오긴 해도 아직까지는 나쁜 놈이다라고 나오지는 않아. 이 사람도 지금 충분히 반성하고 있어요. 표시가 안 나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음, 이게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기도 애매해. 음, 끝났다라고 보기도 애매해요. 이 사람도 여러분하고 비, 만약에 지금 헤어진 커플이다 할지라도요 그 아메리칸식으로 잘 지내고 싶어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뭐 굳이 원수질들 뭐가 있어요 음, 그렇다 이거 여러분들하고 조금 그런게 아쉬움이 남아있다라고 보는데 나는 음꼭 과거처럼 돌아가 뭐 과거처럼 사랑해 자기야 어 뜨겁게 나를 안아줘 응.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닐 수 있어 그래도 뭐뭐 뭐, 뭐지 뭐지 유혜진하고 김혜수처럼 헤어졌어도 잘 지내고 있잖아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관계를 갖다가 원수로 끝내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음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사람 일은 모르는 거지. 뭐, 그렇게 지나고서 서로 그렇게, 뭐, 편안한 관계로 있다가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된, 그좀 가볍지 않나요? 음, 그 연인이다라고 한다면 되게 잘 보이고 싶을 수 있겠지만, 그냥 좋은 친구라고 한다면 그 허물 없이 내 모든 것을 갖다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음, 이 사람은 그 일단은 그런 관계를 갖다가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상황을 갖다가 개선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봐요 음이번 카드는 한번 얘기라도 해보지 어. 대화의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봐요 그 여러분은 뭐 저는 그러고 싶은데요 그 사람이요 아직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과연 이게 마음이 없는 걸까 음. 그냥 이 사람은 이 상황을 갖다가 가볍게 막 장난처럼 보지 않는다는 거지. 이 사람은 장난처럼 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조금 뒤끝이 길어. 음, 여러분들을 갖다가, 여러분하고 정이 떨어졌다라고 보기는 힘들고, 조금 뒤끝이 길다. 그게, 뭔데요?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아쉬운 점도 있지만, 자기 성격에 대해서도 조금 그런 건 있어요. 음, 이 사람도 자기가 성격 이런 거 알잖아. 그러기 때문에, 어, 여러분에 대한 어떤 아쉬움도 있지만, 내가 좀더 잘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뭐지? 반성?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지. 내가 조금 이때 이랬으면이라는 그런 생각도 하, 하지 않겠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거 있어. 이 사람은요, 어, 그, 다른 그렇게 인간적이고 부드럽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천성이 소프트한 사람? 어, 그런, 그렇게는 되지는 않아요. 음, 그렇게는 되지 않고, 그리고 이 사람은요,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어, 그걸 갖다가 자기 공간을 갖다가 좀 인정해줄 필요가 있어. 그게 안 되면은요, 이 사람이 여러분이 싫어서 삐그덕거리는 게 아니라, 자기 공간을 갖다가 인정해주고, 그냥 대, 말하기 싫으면 그냥 냅깔리게 두면 지가 알아서 나와요, 이 사람은. 음, 그런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그 사람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조금 답답해서, 어, 너무너무 힘들어요. 통 말을 안 해요 화나면 입을 닫아 버려요 막 이럴 수도 있겠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돼. 음, 뭐 딱히 여러분이 싫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음, 이 사람이 뭐 이런저런 자기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부분에서 일적인 거 있잖아요. 왜냐면 남자는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잖아. 요즘도 뭐 여자도 일을 하지만 이 사람이 그런 걸 갖다가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 문제점을 갖다가 파악하고 고쳐나가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연애도 중요하지만 이 자기가 맡은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만의 시간을 줘야 돼. 그러면은 이 사람하고 오래 갈수 있어요. 음. 그리고 이 사람은 딱히, 음, 막 마음이 그렇게 막쉬 변하고 그런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선생님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거는 또 스페셜리하게 따로 봐야 돼. 음. 극소수의 또 그런 사람도 있지. 사람을 갖다가 뭐, 깊게 사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내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깊게 누면 은 내가 그만큼을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내가 사랑한 만큼 내가 그 사람을 어. 저기 막 지배하려는 만큼 그 사람을 갖다가 케어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 아직까지는 자기가 일을 갖다가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내가 아까 아까 사내 커플일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사내 커플이 만약에 아니래요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자기 일을 갖다가 굉장히 맡은 바에 그 일에 대해서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깊은 연애로 인해서 자기가 해야 될 그런 거를 갖다가 음, 뭐, 놓치고 싶지 않다? 뭐, 그런 거지. 어떤 성취욕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말을 이쁘게는 못해. 어, 여러분들이 속상할 만은 해. 어디 보아, 보아요. 응. 음. 이 사람도 그 점에 있어서는 고쳐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음, 내가 너무 인간관계를 갖다가 어, 깊이 정을 주지 않아서 이 사람도 지금 되게 지금 외롭고 쓸쓸하다 라고 나오거든요 깊게 정을 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앞으로의 인간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해나갈까? 이 사람도 뭐 생각 안 하는 건 아니야. 어, 안 하는 건 아닌데 이게 쉽게 고쳐질 성격은 아니지 싶어요. 음, 안 고쳐지지. 노력은 하여 노력을 하는 게 눈에 보이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고쳐지겠는가라는 거죠. 어, 이 사람도 그러고 싶어해. 그러고 싶어한다라고 봐. 일단은 대화라도 해보죠. 대화가 될란가 모르겠지만. 음... 대화를 좀 해보고, 개선하고 싶은 마음은 이 사람은 있어요. 어, 여긴 대화가 가능하네. 100%는 아니에요. 음 어, 그렇지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어. 여기는 대화를 한다면은요, 엔딩이 좋을 것 같아요. 뭐, 옛날처럼 막 뜨거운 그런 거, 뭐, 뜨거운 관계로 갈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거는, 어, 이게 제네라이기 때문에 미주쇼거든요? 어, 그렇다 할지라도, 좋은 결과를 갖다가 이끌어내고, 지금보다는 좀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거지. 어떠한 문제점이 해결이 될 수도, 어, 있다라고 봐요. 어, 난 그렇게 보이는데. 어, 밖에서 잔디를 깎나보다. 이제 봄이 되니까 잔디 깎는 소리들이 들리네. 음, 암튼. 그래서 여기는 강추. 그러면은 행복해질 수 있나요? 라고 한다면 이게, 이게 나왔거든요. 마지막에. 어, 그래서, 어, 이것이 결실을 맺는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서 더 이후에 카드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요게 나왔어요. 일단은 서로가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내지 않겠는가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요 한번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해요 라고 한다면 그냥 여러분들이 뭐푸시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뭐 그런 어떤 뉘 이양스를 주면 이 사람이 올 거예요. 음, 자기가 어떠한 그 자기만의 생각을 끝내고 여러분한테 뭐에 뻘쭘 어 저기 막뭐 뭐지 뻘쭘 좀 뻘쭘하지만 그래도 잠깐 나올래 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술한잔 해. 어, 저기 막 뭐, 돼지 껍데기 고막 어, 돼지 삼겹살 먹어서 술한잔 해요. 어, 화해가 될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어 문제점을 개선할 어 저기 막 뭐, 마음이 있다라고 봐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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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기는 해결할 마음이 있지 않겠는가 라는 거죠 음, 해결할 마음이 있기는 한데 어, 마음을 먹었다가도 사그러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사그러들고 그런게 아닌가 싶네 음, 왜요 라고 한다면 어디 한번 봅시다 왜 그런지 음, 이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가 잘 모르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어, 어디 한번 봅시다 음, 이 사람도 여러분에 대한 집착을 갖다가 내려놓는데 시간이 걸려요 음, 여러분한테 전화를 하고 싶다가도 내려놓고 전화를 하고 싶다가도 내려놓고 그 마음이 쉽게 없어질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왜 그러냐 라고 한 다음에 이 사람이 나름 할 일이 많아. 뭔할 일인데요? 라고 한다면, 뭐, 이런저런 일들이겠지? 금전적인 활동? 응. 음. 여러분한테 연락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지금 산적한 문제들을 갖다가 해결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음, 여러분하고의 추억이 많, 많을 수도 있고, 이 카드가 그런 거예요. 금전적으로 어떠한 해결할 때 문제가 많다. 아니면 음, 여러분들하고의 어떠한 감정들 어, 그런 것들이 어, 너무 많은 게 아닌가. 그게 무슨 감정인데요. 그러면 좋은 감정도 있고 안 좋은 감정도.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가면서 좋은 감정만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 여기저기 널려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이 사람이 뭐 해결해 나갈 마음이 없지는 않아 이 사람도 여러분한테 그 뿌려진 마음 어, 그 마음들을 갖다가 정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어, 그런 것 같은데 그 마음을 갖다 이 사람도 정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좋은 마음이든 나쁜 마음이든 일단은 이 사람도 뭔가를 갖다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이 사람도 과거에 발목이 잡히는 게 아닌가 음. 그런 거 같다라는 거예요.근데 왜 발목이 자꾸 잡히나요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지금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요.어 누군가가 있다 근데 그게 꼭 어떤 발전된 관계냐라고 보기는 아직까진 일러 이 사람이 새롭게 누군가를 갖다가 알아나가고 싶은데 그걸 알아나가려는 마음 하나 있고 또 여러분하고의 또어 남아있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 음, 그것 때문에 이 사람도 아직까지는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그거 정이지 하나에. 음, 미운 정도 정이고 고운 정도 정이다라는 거예요. 미운 정도 정인가요 그게 맞나요 라고 한다면 어, 미움도 사랑 속에 있다라고 봐야지 사랑했으니까 미운 거겠지 어, 사랑하지 않은데 미울 리가 없잖아요 어, 그렇다라고 봐 혹시 여기 연락이 왔었어요 음, 어쩌면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음, 왜요 라고 한다면은 어, 자기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음, 자기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다 그게 무슨 뜻인데요 라고 한다면은 어 새로운 인연을 갖다 그냥 추진을 할까 아니면 여러분들하고 그런 얽힌 그런 감정들을 갖다가 이것이 진짜 사랑인지 미움인지 자기도 조금 헷갈려. 어, 헷갈려. 그거 갖다 해야 되는데, 아직 움직이, 어, 움직이기도 또 그래. 이 사람이 좀, 그, 좀, 그런 게 조금 그런 것 같다. 그게 뭔데요? 라고 활동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살짝 부족한 게 아닌가? 움직이려 들지는 않아요. 마음은 있어요. 이 사람도 그 마음을 갖다가 풀어내야 되지 않겠는가. 왜그 마음을 갖다가 풀어내야 되, 하려고 하나요? 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도 여러분한테 남은 미련이 있어요. 음, 미련이 있고, 그런데 이미 이 사람 마음이 저쪽으로 기울어 있는 게 아닌가? 어, 기울었는데 왜요?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도 모르겠다라는 거지. 음, 그사 그이 사람이 기울어져가는 그 마음 있잖아요. 어 그쪽 이걸 어, 이제 카드를 갖다가 여러 여, 여성분이 많이 뽑으니까 그냥 여성을 기준으로 해서 할게. 그래야지 리딩이 안 꼬여. 자. 어이 남자가 다른 여자 어, 자기가 관심을 두고 있는 그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확신이 없다라고 봐요. 확신도 없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에 대한 어떠한 미련도 남아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 세워라 흘러가라 그러는 것 같은데 어 이렇게 하다가 양쪽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음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왜요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한테 다시 돌아가려면은요 여러분하고의 문제를 갖다가 어, 해결을 해야 돼요. 어, 해결을 해야 되고 어쩌면은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가고 싶어서 여러분하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왜 그런데요라고 한다면은 여기는요 이게 그 사회가 겹쳐진다 그래야 되나? 음, 내가 속해 있는 사회와 이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가 겹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이, 이 사람은요, 공동체 생활이라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갖다가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런 것들, 자기 체면을 갖다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니야. 어, 그리고 이 사람은요, 누구에게 그렇게 대단하게 마음도 주지를 않아요. 음. 이 사람은 그냥 연애를 즐기는 정도지 막그 사람을 갖다가 막 소유하려고 그런 짝을 갖다가 아직 못 만난 것 같아요. 음. 그냥 적당하게 즐기고 적당하게 뭘 하고 막 진짜 막너 아니면 못 살아 그런 사람은 어 아직까지는 안지 않겠는가. 여러분하고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러분하고 정말 뜨거웠던 관계다라고 한다면은요. 그 마음은 그래도 많이 이 사람도 많이 내려놔 내려놓은 게 아닌가? 뭐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내려놨고 이 사람은 중요한 게요 자기의 사회적인 어떠한 입지를 갖다가 든든하게 하는 것이지 연애가 목적은 아니에요 음 그래서 어쩌면 여자가 착각을 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여러, 이 사람이 좀 나이스하고 좀 그런거 있지 않나요 어좀 섬세하고 또좀뭐 그, 뭐지, 답답하고 그러지는 않아. 그렇다고 경고망동하지도 않아요. 딱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진취적이고, 적당히 뭐좀 밀당의 귀재라고 해야 되나? 어디선 밀당 잘해요. 음, 밀당은 잘하지만 막깊숙히깊숙히막 누굴 갖다 마음에 품고 그러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자기의 사회적인 입지가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라는 거지 그래서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건데요 라고 한다면은 더 두고 봐야지 뭐 음. 그럼 그쪽 여자는요 하고 묻는다면 만약 남자가 뽑았다면 그쪽 남자는요 라고 한다면은 거기도 확실치는 않아요 음. 아, 요즘 사회 물론 여, 뭐 만남도 쉽고 헤어짐도 쉽고 그렇지만 이 사람이 그렇게 막 이상한 사람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영 이상한 사람을 갖다가 만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람이 쓰레기였으면 좋겠어요? 어 그럼 내가 쓰레기를 만난 건데 그건 아니지 싶어요. 음 아직까지는 이 사람이 막 결혼이나 막 그런 것, 그런 심각한 걸 갖다가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지. 일단은 자기 기반을 갖다가 먼저 잡아놓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연애를 하기 때문에 깊은 연애 관계 그런 거는 이 사람한테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예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이 사람한테 어떤 찐한 감정을 갖다고 원하고 너한에 뭔못 사람 이 사람하고 무슨 결혼이나 뭐 이러한 보금자리를 찾으려고 들다면 이 사람은 도망가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꼭 사귄다고 해서 결혼이 된다 라고 말할 순 없잖아. 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좀 즐기는 사람이다 라고 봐요. 음, 막 그렇게 몰란하고 난잡하지도 않아. 음, 왜냐하면 예, 아까도 그랬잖아. 그 사회성을 갖다가 주변에서 나에 대한 그 이미지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막 함부로 그냥 막 나가는 삶을 살지는 않아요. 자기도 자기 미래에 대한 어떤 꿈이 있고 자기가 그리는 어떤 그런 드림이 있거든요. 이 사람도. 그래서 그 꿈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경고망동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누구한테 마음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거는 어디까지나 자기가 그그 그 사회적으로 이루고 싶어하는 거기에 받아 대지 않는 선에서 누군가를 사귀지 자기가 음, 받아 대 가면서까지 미친 듯이 뭐에 끌려서 홀려서 그러지는 않는다 라는 거예요 나는 오, 어쩌면 이런 스타일이 더 편한데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그러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자유롭지 않을까요 음. 근데 여자들은 이러, 이렇게, 이러면은 좀 불안하지. 좀 사람을 갖다가 불안하게 만드는 경향은 있어요. 왜냐하면 확신을 갖다가 주지 않거든. 확신을 짓지 않고 이 사람은 오로지 그거예요. 어, 자기가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을 때까지, 어, 기반을 잡을 때까지는 그 누구한테도 진한 사람은 주지 않을 것 같은데. 어, 이제서야 조금씩 자기의 능력을 갖다가 발휘하기 시작하는 단계인데, 여기서 어떠한 그여 연애를 연애를 해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갖다가 어떻게 어뭐그 체인지? 어 게임 체인지가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음. 이 사람은 자기 목적이 뚜렷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재회를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글쎄 그이 사람을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기는 살짝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음. 이걸 갖다 인정해야지. 인정하고 어느 정도 가까운 사이, 어, 뭐, 지나지도 않는, 어, 지나지 않는 은은한 향으로 갈 수는 있다라는 거지. 음. 그러면은 뭐, 이 사람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나요? 그거는 모르는 거지. 왜냐면 이 사람이 그때 가서 자기가 자기 기반을 갖다가 어느 정도 자기가 만족할 만한 어떤 위치에 이르렀을 적에 나를 택칼런지 아니면 자기 위치에 걸 맞는 상대를 택칼런지 그거는 모르는 거라는 거지. 음. 이 사람은 욕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짝도 어느 정도의 레벨에 있기를 바래요. 자기 자기의 레벨만큼 그렇게 막과 욕심을 있기는 있다 하더라도 막 지나치지는 않아.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갖다가 이루려고 하, 하고 뭐 묻어가고 얻어가고 그런 것보다는 내가 어느 선에 이르렀을 적에 얼마나 사람을 얻어야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이제 허황된 사람은 아니에요. 음, 그냥 좀 미래를 갖다가 긍정적으로 개척하려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하고 헤어졌으면 재회는 조금 음, 이 사람이 이미 후폭풍은 오지 않았어 후폭풍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막 혼자 있고 막 이랬다 하더라도 막 심심하고 그런 걸 갖다가 못 느껴요 왜 그러냐면 라 자기 어떤 개발을 하고 자기가 어떤 도약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갖다가 심도 있게 연구는 했을지 몰라도 어떠한 사랑은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음, 이 사람이 어떤 연애를 통해서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감정을 갖다가 얻은 적이 없을 없는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거예요 이이 이 사람이 그 간과하는 게 하나가 있어 뭘 간과 하냐면 은 내가 진실된 사랑을 원한다면 어, 상대방한테 진실된 사랑을 줘야 돼요 진실된 사랑의 결과가 반드시 나하고 크기가 같다는 라 법은 없어 그렇다 할지라도 진심을 좋아 진심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어정쩡한 마음을 갖다가 주고 나는 나의 꿈이 소중하면 상대방의 꿈도 소중한데 이 사람은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어 그냥 적당 선에서 원망 들을지 않을 선에서 일을 갖다가 마무리 질려라고 하기 때문에 너무 깊은 관계 내가 이 사람하고 헤어져가지고 원망을까지 들을 관계를 갖다가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어쩌면 여러분도 이 사람하고 너무 뜨겁지 않은 사이에서 이렇게 흐지부지 됐던 거 아니에요? 음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에 헷갈리잖아. 어 헷갈리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은 거구나. 뭐 그런 거 있잖아. 너 나를 이용했냐? 이용하신 것도 그런 말도 할 수가 없어. 이용한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음. 그 불로소득을 갖다가 이 사람은 원하지 않아요. 어, 자기의 목표를 갖다 세우고 자기의 목표에 맞게 움직이는 사람이지 뭐 누구의 등을 쳐서 내가 어어 어떻게 되겠다. 뭐 어부지를 얻겠다. 뭐 이간질 해 가지고 어 내가 음. 그저기 막 좋은 자리를 꿰차겠다 이런 욕심은 없어요. 어순 그래도 순수해 얌체 같은 부분도 있지만 순수한 얌체라라는 거지. 그래도 내가 노력한 만큼 얻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할 만약에 이 사람하고 연애를 했다면 여러분들이 좀 서운한 음, 서운한 부분이 있었겠다라는 건데 아기는 없다라고 봐요. 음,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하고 재회가 될지 안 될지는 그건 미지수예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이 사람도 여기 보면은 뭐그 자기가 관심을 두는 사람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음, 사기 사겼다 사귀고 있다라고 보기는 애매해. 그냥 관심 있게 알아가는 정도. 근데 왜요? 저는 왜요?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하고 그래도 추억이 더 많기 때문에 어떤 미련은 남아있지. 왜냐면 여기에서 저길로 가는 미련,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그거에 대해서 약간 헷갈리는 중에 아닌가? 음, 그래서 뭐 기회가 있나요? 라고 보, 본다면은 아예 없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어, 그러고 확실하게 있다라고 보기도 애매해요. 어, 이건 진짜 애매해. 어.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의지가 어. 그런 것 같아. 여기는 한번 지나온 사랑이잖아요. 지나온 사랑이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에 대해서 확신도 없고 그리고 이쪽은 유폐잖아요. 유폐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어요. 어, 왜 그러냐면 이사람 모험을 하기 싫어해 내가 확실하게 어떠한 그 눈으로 보이는 거 있잖아요 지극히 현실주의자라는거 눈으로 보이고 내가 만질 수 있고 볼수 있고 확실한 거에서만 내가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지 미지수에다 대고서 내가 발걸음을 옮기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람하고 뭔가를 갖다가 원한다 해서 어떤 대화할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걸 갖다가 다 인정해주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어쩌면 그림자처럼 가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거 힘들어서 할수 있겠나라는 거죠. 음 그게 문제점이에요. 음 내가 이런 이런 관계라도 받아들이고 가는지 항상 서운한 마음 다받다 다 받을 수 없는 사랑 이걸 서운한 관계를 가지고 가야 되냐? 그것또 그거 가지고 간다고 내가 그래 이렇게라도 가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아직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았어요 어, 조금 더 지켜볼 생각인 것 같아 아 힘들겠다 어, 이거 힘든 거야 아직 딱 딱히 정확하게 뭐 끝났다라는 카드도 안 나와요 이거 진짜 이 사람이 칼자루를 쥔것 같은데 음 사람은 괜찮아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이 이, 이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뉴페이. <웃음> 어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뉴페라고 한다면은 그런 거지 아직 이 사람은 뭐 과거에 대한 미련도 크게 그렇지는 않아요. 어, 아까도 말했잖아 자기가 사회생활에서 자기가 반듯하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 연애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하나의 어내그 양복을 입으면은 그 양복 주머니에 있는 손수건 아니면 넥타이 핀어 나를 갖다가 완성시켜 주는 뭐 하나의 그런 것이지 이것이 양복이 되거나 와이셔스가 와이셔스 안 입으면 이상하잖아요. 어, 그런 거는 될수 없어요. 중요한 부분은 될수 없다라는 거예요. 음, 영원이라는 건 아니고 당분간은 그렇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는 게 먼저다. 우선 순위가 그거다라는 거죠. 아무튼 답은 음, 없다. <웃음> 그게 무슨 뜻이냐고 하러면 칼자루는 아쉽게도 이 사람이 죽고 있는 게 아니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면 아유 선생님 그냥 심심해서 본 거예요 아 저도 이, 이런 사람 감, 어, 관심 없어요 내가 나 내가 백이 아닌 사람하고는요 나를 서운하게 하는 사람하고는요 같이 갈수 없어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그냥 친구로 정도 둬요 친구로는 나쁘지 않지 않아요 음, 그래도 배울 점이 있지 않아 이렇게 어 경제관념 투철하고 어 자기관리 잘 되는 사람 암튼 네, 3번 카드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회를 막는 가장 큰 원인이 뭔가요? 라고 한다면, 그리고 원인을 해결할 음, 마음이 그 사람한테 있을까? 어디 봅시다. 이 사람도 내 마음 나도 몰란 것 같은데? 음, 그냥 대책이 별로 없어요. 음, 대책 없다 라고 봐. 그럴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지? 어, 어떻게 되겠지? 뭐내 인생은 밝을 거야, 잘될 거야라는 것 같아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어, 네가 음, 네가 정 내가 보고 싶으면 네가 우물 팔겠지라는 그런 주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세상 안 급해요. 어, 어, 어, 저기 막 인생이 그렇게. 꼽지는 않았나봐. 어, 그게 무슨 뜻이냐면 뭐 이렇게 해도 인생을 다살수 있었던 거 아닌가. 어, 이거 굉장히 예 진짜 어배째라는 타입인데, 음배째라는 타입이에요. 음, 뭐 관계를 회복할 관계, 뭐뭐 뭐 그런 거 같아. 뭘 어떻게 회복해라고 하는 거 같고, 그냥 적당히 살지 뭐 이러는 거 같아요. 적당한 적당주의자. 음, 뭐 그까이 거 대충. 음. 뭐 이렇게 그 옛날에는 쌀을 이렇게 대로 팔았었거든. 저 어렸을 때는요. 어, 왜냐면은그못 사는 때가 많았어. 저 어렸을 때는요. 저 저는 그래도 제가 크면서 좋아졌지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쌀집에 가면 이렇게 대박으로 긁어요. 어, 이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대박으로 딱 긁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흔들어가고 아 됐지? 어딱 맞지? 착뭐 이런 이런 성격이라그래야 되나? 그다 그렇지. 그렇다고 말빨은 또 세요. 말빨이 세기 때문에, 진짜, 파수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이사람은 말하면 그럴싸할 수가 있어. 그럴싸하게 말하는 재주가 있다. 그런 재주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근데 이 사람이요. 문제가 많아. 어, 문제가 많고 이, 이 사람이 좀 책임감이 부족해요. 책임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거는 힘들었지 않겠는가? 나 솔직히 여기 제외를 갖다 진짜 바라는 거 맞아요? 음, 제 바라는 거 맞아? 음, 이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좀 관제 구설? 아, 그막 진짜. 속시끄러워요. 속시끄럽고 자기를 갖다가 조금 살려줄 사람을 원하는데 음, 자기를 살려줄 사람을 원하지 이 문제 해결을 할 으, 그런 정신머리가 없지 않겠는가 음, 정신머리 없어 음, 야 내가 지금 무슨 문제를 해결이야 문제 해결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있네 딱 그러는 느낌이야 문제를 무슨 문제 지금 내 문제도 해결 못하고 앉아있겠구만 아이 쓸데없는 소리 할것같은 딱집어쳐이 어디서 그딴 소리 갖고 나한테 와 이러는 것 같아요. 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뭐 같이 재료를 하려면 여러분이 제안을 해야지. 야, 내가 네 문제 다 해결해 줄게. 나한테 와, 그럼 올수 있지. 근데 이 사람이 그 정도로 값어치 가치가 있어요. 음, 사람을 가치로 논하는 건좀 그렇지만, 내, 내가 말하는 가치는 그지 행복하게 잘살수 있는 어떠한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응, 내가, 내가 이 사람의 수족이 돼가지고, 진짜,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뭐, 노비처럼, 막, 이 사람, 음, 응, 딱까리 해줄 그거 있냐라는 거지. 그러면 가능해요. 하나서부터 열까지. 이 사람은, 음, 응, 자기를 갖다가, 어, 기쁘게 해줄 사람을 원해. 그게 무슨 뜻이냐면이 사람은 술 마시고, 어, 노는 것도 좋아하고, 내가 술 마시게 또존둔 좋은데 주머니에다 꼽아주고, 내가 일을 갖다가 조금 해도, 어, 조금 해도 네가 나를 나한테 어, 구, 구박 안 하고 뭐 그러면은 내가 생각을 해볼게 그렇지만 나는 음, 어, 내가 너한테 막 깊은 정을 주지 않아도 네가 나, 내가 좋고 네가 나의 어, 자진해서 딱가리가 돼준다면 생각을 해볼게 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문제 해결할 의사 없어요 음. 여러분 그냥 보는 거 아니에요? 음 그냥 돈이 내 있으면 좀 놓고 가 이럴 수도 있어. 음, 이 사람 돈이 급해요. 아니 벌지도 못하는 지금 혹시 실직돼 있는 거 아니야? <웃음> 일자리 끊겨서 잠시 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봐요. 어, 그럴 수도 있겠고 이 사람은 그... 그래 그 지금 뭐 네가 나를 용서해 준다면 그래 뭐 다시 사랑하는 거야 뭐 어렵지 않지라고 생각하는 거 너무 사랑을 쉽게 생각해 음뭐 네가 용서해 준다는데야 뭐뭐 음. 그러고 네가 나를 위해서 음. 뭐 내가 뭘뭐 그래 뭐 나도 뭐 네가 저기 한다면 나도 노력은 해볼게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와 되게 뻔뻔해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망고땡이야 인생을 참 망고땡으로 사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어, 그럴 수도 있어 왜 그러냐고 라 하면은요 이 사람이 망고 땡이라는 그런 단점은 있어요. 또한 그런 거에 있어 성격상 그런 건 있는데 또 이게 이 사람이 또 잠자리에서는 또 여러분을 갖다가 되게 즐겁게 해주는 거 아닌가? 사람 자체가 순수해요. 음, 좋게 말하면 순수하고 뭐 때묻지 않았고 나쁘게 말하면 진짜 철딱선1 일도 없는 거지. 나 그러니까 저기 막 회사 잘렸는데도 저기 막 걱정을 안해 어떻게 되겠지라고 어, 하는 것 같아요. 어 개중에는요. 이 사람이 싼 똥을 갖다가 치우느라고 뼈빠지는 사람도 있어. 음,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틀리지. 막, 진짜 이 카드 뽑은 사람이 진짜 막 이래, 다? 그건 아니잖아. 이게 경중이 있지. 경중이 있고. 만약에 이 사람이 그렇게 만약 망고 땡은 아니고요. 그래도 나름 저를 위해서 애써주는 부분도 없지는 않아요.라는 사람의 한해서 봅시다. 이거 그러니까 아까 초장에 리딩한 거 보면 이거 완전히 이런 사람하고 못하라 제회를 말하겠어. 모셔가야 되는데 여긴 모셔가야 돼요. 음, 그게 원인의 해결이야. 모셔가면 돼. 제발 좀와줘라 내가 다 할게. 너는 가만히 있어. 근데 이게 솔직히. 남자분이 뽑은 카드라면 오히려 괜찮아. 근데 만약에 여자가 뽑았다고 생각해요. 그럼 남자를 갖다가 이렇게 망고땡인 남자를 가, 하고 같이 지내야 되는 건데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까 그것도 참 문제고 만약에 남자라면 그래도 괜찮지 여자가 막 애교도 어 밤에 막 애교도 부리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자기고저거 어때, 저거 어때? 막 이러면서 진짜 천진난만하거든 그러니까 여자면 또 얘기는 조금 달라져요 음. 그러니까 이게 남자 여자냐에 라서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여자가 사회생활을 요즘은 활발하게 하잖아요. 활발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어 주가 되는 건 남자라는 거지. 왜 남자가 결정적으로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육아 같은 거못 하잖아. 어,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남자가 주가 돼서 뛰어야 되기 때문에 남자가 이렇게 하면은 골치 아프다라는 거예요. 뭐 연애할 거면 상관이 없지 연애면. 그렇지만 결혼을 갖다가 염두에둔다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애 낳고서 진짜 몸도 다안 풀었는데 직장을 뛰어야 될 판이야. 그렇다고 이 사람이 애는 잘 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음, 그것도 아니야. 애잘안 봐. 왜냐면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이 사람이 애인데 애가 어떻게 애를 보겠냐라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음. 나이와 상관없이 이 사람은 철이 안 들어 언제까지 안 들어요? 라고 한다면 계속 안 들어 <웃음> 미안해 미안해 계속 안 들어 여러분들이 계속 이 사람을 갖다가 어, 금이야 오기야 해야 돼 어. 저기, 막, 개 중에는, 이렇게 금이야, 오기야 하는 재미로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귀엽, 또 귀여울 땐또 귀엽거든. 그러니까 뭐, 어떡하겠냐라는 거지. 그 말, 그게 사람이야 죽으란 법이 없어. 망고땡인데도, 어, 사람이 또 귀여운 데가 또 없지는 않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또 참고서 또 살기도 하고, 그러지 뭐, 만나기도 하고. 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는 뭐 여러분들이 하나서부터 열까지다 해야 돼요 그거 지쳐서 그거 지친거 아니에요 음, 지친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거 지쳤어도 음, 뭐 제가 잘나가니까 상관없어요 라고 한다면 상관은 없어요 어. 왜 그러냐면 망고 땡이어서 사람이 나쁘지는 않아 어, 사람이 나쁘진 않다라는 거야 먹여 살려주면요 은 어, 저기 막 재롱 부리고 그래요 재롱 부리고 여러분도 근데 참 그거 언제까지 해? 선생님 제가 요 진짜 먹이고 입히고 다 했는데요 하다 하다 어, 저기 막 바람까지 폈어요 라고 한다면 그건 진짜 안 되는 거 아닌가 어. 바람도 피는 사람이 개 중에 있다 없다 있다. 어. 그러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되는 거다 라는 거지 음. 그렇게 바람 폈는데도요 이 사람은 당당해 어. 골치 아픈 건 금전적인 문제지 이 사람은요 흥청망청 음, 만약에 이 사람하고 아직 죄가 안 됐다면 너 그러고 사니 한번 봐봐요 딱, 봐봐. 딱 거기에 너 아직도 그러고 사니 야, 아직도 이러고 살아요 안 변했어 사람 쉽게 안 변한다 음, 만약에 여러분이 용서해준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바람은 어쩔 수 없어요 계속 바람을 펴요 왜 그랬냐라고 한다면, 좋아해. 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차라리 혼자 살지하고 이혼하신 분 많죠? 어, 이 카드는 이혼할 수 확률이 높아. 어, 이혼했고서 그런데 이이 이, 이, 이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이게 부부관계는요 헤어졌어도요 뭐 어느 어느 선에선가는 또 다시 연락이 되고 막 이러더라고. 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용서해줘 자기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음, 나 돈은 없는데 돈좀 줄래 그러는 거 아니야? 이게 연인 사이에는 불가능한데요 부부였던 부부거나 동거였던 사이에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라는 거지 여러분들은 그래 나도 힘들어 어, 나도 힘들고 나도 열일하고 있으니까 네가 어, 네가 벌어서 쳐두세요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 여기는 요 개선이 힘들다 만약에 이혼이 아니고 별거 중이신 분이다 라고 한다면 은요 그냥 고생하게 냅두세요 음. 고생하게 냅두시고 아유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만약에 애가 있으신 분들은 애가 있으면 그건 진짜 어쩔 수 없는 거지. 음, 방법이 없어요. 음, 그냥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고 내버려 둬야 돼. 그 동네에 그런 할아버지들 하나씩 한두 명씩 꼭 있잖아. 할머니 있는데도 막 여기 그 나이 들어서도 양노원에 갈거 같고 동네 할머니들 막 저기하고 음, 그런다. 근데 여러분이 이 사람 버리지 못하는 이유도 있잖아. 어, 진짜 속을 갖다 있는 대로 새기는데도또 가끔씩 또 얘기하면 또 대화코도 또잘 맞지 않아요? 음 그런 것 같아. <웃음> 얘기하다 보면 아이 사람이 이거 하나만 고치면 좋은데. 돈까지도 정기적으로 돈을 벌어 오는 것까지도 안 바래요. 지 용돈 벌어서 쓰고, 어. 저기 막 집안에 있는 돈 축내지만 않으면 돼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 그렇고 저기 바람이나 피지 말고 집안에 있는 것좀 축이나 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음. 태어나기,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 버릇을 못 고쳐요. 어, 개 중에는요, 항상 술을, 술 냄새가 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차라리 술을 마시면은요, 바람은 덜 펴요. 근데 술을 갖다가 젖게 먹은 사람들은 바람, 플러스 바람이지. 뭐, 그럼 어쩌겠냐라는 거예요. 음. 선생님, 전 남잔데요. 그그 그 사람이 그래요라고 하면 못 고쳐요. 이해하고 살아야지, 살아야지 해야지. 여러분도 또 저기, 막 요즘은 남자도 여자 많이 기다리더라. <웃음> 속 터지는데도 기다리더라. 만약에 어, 선생님, 그, 저기, 막 여자가 바람 펴서 헤어진 경우라면요. 또 용서해주고, 또 그러면 또 바람 펴요. 어, 들락날락해. 그거 평생 볼수 있으면 그럴. 능력, 그럴, 마음의 자세가 됐나 모르겠다. 응 어, 그거 평생 봐야 돼안 고쳐져요. 어, 태생이 그래. 그만 육체적인 관계를 너무 좋아해요. 음. 만약에 술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요. 어, 육체적인 관계를 너무너무 좋아해. 그래서 안 돼. 여러분들은 어쩌면은요. 이 사람의 요구 사항을 다못 맞춰 줄 수도 있어. 그러기 때문에 개중에는요. 아, 그래. 나가서 풀고 와라 그런 사람도 있어. 그게 가능한가요? 젊은 친구들 그럴 거 아니야. 그게 가능한가요라고 한다면은 그런 집도 있더라. 다, 나, 내가, 내가 이 나이 먹어서 쭉 보니까 그런 집도 있어요. 별로 신경 안 써. 어디 가서, 어, 왜냐면 연애질 하는 게 아니거든. 그걸 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별로 그런 거에 관심이 없, 없는 분들은 그냥 풀고 오라고 냅두는 커플도 봤어요, 제가. 어, 진짜로 있어. 그냥 대놓고서 얘기했대. 자기 마누라가. 음, 바람은 펴도 집, 자, 잠은 집에 와서 자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냥 마누라가 허락해줘가지고 바람 열심히 피고 돌아다녀. 근데 잠은 꼭 집에 와서, 그게 룰이니까. 잠은 집에 와서 잔다라는 거야. 어, 그런 커플 있다, 있어. 어, 근데 많지는 않겠지. 암튼, 만약에 여기가 젊은 친구들은 이거 하지 말아요. 이거 속상해서 안 돼. 미래가 뻔히 보여. 평생 어떻게 일게 하고 사나. 어. 근데 선생님 그 사람하고요. 대화 코드가 너무 잘 맞고 이 사람하고 얘기할 때 너무 재밌어요라고 한다면 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내려놔야지. 음 그게 해결책이지 뭐. 이 사람이 그걸 갖다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고칠 것 같아요? 안 고쳐요. 안 고치는 게 아니라 못 고쳐. 너무 좋아하는데 그걸 무슨 수로 고치겠냐라는 거예요. 음... 개는 개의 삶이 있고, 고양이는 고양이의 삶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태어났지 싶어. 음. 근데 어느 정도는 자기도 조심하고 노력하려고 하기는 해. 그렇지만, 이게 완전히 100% 고쳐진다? 그건 없어요. 얘기를 해보세요.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요, 어느 정도 그래도,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아, 내가 잘할게, 잘할게. 응, 어, 알았어. 이렇게는 얘기를 해.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고치려고 노력을 하냐 안 하냐라고 본다면은 음 글쎄요. 음, 대답은 일단 잘한다. 대답은 응 음, 음, 알아서 내가 그럴게. 응 음, 자기야 이번 한 번만 자기야 나 5만 원만 이럴 수 있다라는 거야. 어, 대답은 잘해. 뭐 어쩌겠냐라는 거지. 그래서 해결할 그 마음은 있나요 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셔가고, 어, 이런 나라도 먹여살려준다면, 내가 자기한테, 잘, 어, 진짜, 서비스 잘해줄게, 뭐, 이거지. 말잘 들을게, 이런 거지. 그렇지만 내가, 어, 저기, 막, 그, 뭐지, 바람기나 이런 거는 고쳐진다, 안 고쳐진다, 힘들겠다, 라는 거예요. 뭐, 어떡하겠어요? 좋으면, 그래도 좋으면 참고 살아야지. 별수 있나? 음. 자, 저는 아니에요. 어, 저는 아니야. 근데 이 카드 자체가 그래. 그러니까 별수 있냐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지 뭐. 음. 자, 4번 카드리디 여기서 마치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